오늘 새벽 2 시쯤 저는 게임 속에서 평화롭게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게임이 꺼졌고 저절로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했을 때는 사슴 가족이 저를 반겨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사슴 가족이 저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고기를 전부 채취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창으로 미안해! 날마다 업데이트는 조선 메타실로 일단은 이거부터 소개할게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저의 집을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노인의 집이라고 해서 NPC 근처였는데 기존에 있던 노인 NPC는 호랑이가 물어갔고요. 이곳은 이제 저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건물 1층 면은일부 떠났어요. 이 내부가 보이도록 자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저의 주방 이쪽은 작업공간 그리고 뒤쪽에 침실이 있어요 여기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은 침대가 준비되어있죠 이제 뭐 자랑은 끝났으니까 이 게임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누우면은 피가 차는 버그가 해결되었습니다 버리 유지하고 푹씩 누웠다가 일어나면 피가 차요 <웃음> 이런 식으로 아무 조건 없이 힐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오늘부터는 피가 떨어졌을 때 누웠다 일어나도 피가 차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자연 회복을 기다리세요 원래 아이템 소지 개수가 최대 20개였는데 이제부터 40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인과 대화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해요 노인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 볼게요 어어어 곰도쳐다곰곰곰곰 저기 호랑이도 있고 그렇다면 호랑이랑 곰이랑 싸움을 붙여봅시다 아, 네. 자 나한테 와나한테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와, 나한테 여기 호랑이 호랑이 얘랑 곰이랑 이제 만나게 하겠습니다. 오 둘이 만났어요? Oh, yeah. 자 호랑이랑 곰 둘이 싸우면은 과연 누가 이길지 보도록 할게요. 아니 얘들이 싸우진 않고 근처에 있는 초식 동물만 그냥 다 죽이고 있어요. 아, 일단 고기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Oh, 다음 목적은 저러저겠어요. 아니 둘이 안 싸워? 아니 이거 참 여러분들 이 친구들을 길들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절대 물지 않는 맹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지금 많이 물렸고요. 일단 둘이 싸움 붙이는 건 포기하고 저는 여행을 떠나볼게요. 오 찾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노인의 집이 있군요 잘 됐어요 자 이분 반가워요 일단 빈손으로 오긴 뭐하니까 선물 좀 드릴게요 상 깔고 앞에다가 떡 하나 올려드리고 떡! 그리고 제 테이블 위에도 먹을 건 있어야겠죠? 저는 배추를 먹을게요 배추! 이제 이분이랑 대화를 해볼게요 대화하기 2키! 불과 하루 만에 대화하는 기능이 생겼다 물좀 먹고 갈게요 일단은 삭신이야 다시 살아서 보고 싶네 대화하기 2킬 선택지가 4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부터 물어볼게요 왜 혼자십니까? 우리 아들들은 도적들에게 죽었다니 좀 빨리 없어지는데 제가 빨리 읽어 볼게요. 우리 아들은 도둑들에게 죽네 그래서 그렇네. 두 번째. 여기서 뭘 하고 있으십니까? 주변을 살피 고 있을 뿐인데 신경 쓰지 말기나 알려 주실 것이 있는지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은 맹수들의 성굴인데 출석이나. 자, 한번 더. 들판을수 있는데 먹을 수있오 아, 마이 갓. 혹시 잘 도망가는 방법을 아시는지요? 혹시 농들에게 살피지 않는 곳은 사실 잘 모르겠네. 적으로 채팅이 빨리 없어지는데 이것도 아마 내일 되면은 개선되어 있겠죠? 아마도? 근데 할아버 그러니까 o 시다 일단 굿모닝 그리고 그 위에다가 초가지붕을 올려드릴게요 뭔가 느낌이 버스정류장 같아요 아마 할아버지도 좋아할겁니다 할아버지 그럼 저도 이만 돌아가볼게요 아까전에 그 곰이랑 호랑이가 잘리는지확인 해볼게요 일단 아직까지 있네요 아니 얘들은왜도대 집에 가생가을 안해 이거 집 근처로 유인한 다음에 어떻게든 제가 가둬볼게요 제가 마당 한쪽을 뚫어놓을게요 여기 됐어 나이스샷 이제 호랑이를 여기 에 놓고 문을 닫으면 미션 클리어 다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 아이 호랑이 이쪽이야! 호랑아! 호랑아! 잠시만요! 여기가 좋다 이거지? 자 됐. 스 됐. 스 데스. 데스 데스 데스 데스 제가 지금 호랑이를 생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처에다가 짐을 다 내려놓고 호랑이한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호랑아! 우리 식구가 된걸 환영해! 데헤잇! 데헤잇! 데헤 어... 호랑이가 저를 공격하지 않네요? 오 가슴이! 띠! 띠! 띠! 아아악! 아악! 띠! 르 하... 그럴 수 있죠. 이거 충분히 예상했던 상정 범위입니다. 원래 야생동물은 길들이기 힘들어요. 자 호랑이를 제가 집에 다시 데려갈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다, 다시 잡았습니다. 입구를 막아 됐 나이스 샷 벽을 설치해 아예 못 나가게 창문 창문은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호랑이 우리 완성 일단은 호랑이가 굶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밥을 좀 드릴게요. 생고기를 던져 자 이거 고기다 아야야 야, 그래 잠시만요 제가 호랑이 근처에서 한숨 잡을게요 호랑아 잘자 보통 애완동물이랑 잡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곰도 잡을거예요 집에가자 이쪽이야 여기가 집이야 이쪽 아이고 착하다 이쪽으로 들어가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어, 여기 멧돼지 뭐하고 있어 방금 방금 멧돼지가 두발로 서있지 않았나? 여기 여기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진짜 들어왔다 보을포획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 잡았어 곰 옆에서 한숨 참으러날게요 아이고 너도 고생 많았다 고아 아이고 아이고 너도 고생 많았어 문 열어 집에 들어가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오케이 이제 곰을 보면서 요리를 해먹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연구가 다 날라갔어? 이번 업데이트로 뭔가 버그가 또 생겼군요 뭐 그럴 수 있죠 예완동물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서 앉아! 앉아! 기다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